I hate summer day. 안녕하세요. 프리즘의 와킹댄서 칼입니다. <목소리> 네. 이번 영상은 대한민국 대표 힙합 가수요요요. 바로바로 The Echo의 summer hate. I hate summer day. 예. Yeah. 이번 안무도 딱두번 파트 2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동작은 거울 모드니까요 보이시는 방향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그럼 파트 1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카운터가 1 2 3 4포 쉬고 파부터 들어갈 거예요 동작 먼저 설명해 보면 오른쪽 손부터 일자로 어깨로 일자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왼손 자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다시 팔꿈치를 아래로 접습니다 왼손도 마찬가지로 접어 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손을 앞으로 펀치 해주면서 고개를 같이 까딱 해줍니다 한번더원투 쓰리 포 파이브 앤시 and seven eight 오케이 한번더 five six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and seven 맞습니다 이렇게 오시면 오른손 왼손 접혀있는 왼손을 부채질 해줄 거예요 부채질 해주면서 스텝이 들어갑니다 자 스텝 먼저 해볼게요 왼쪽 발 먼저 짚으면서, 오른발 떼어줍니다. 한번 더. Sick, seven, eight, one, two, three. 다시, 오른쪽 발 찝어주면서, 왼쪽 up. 다시 반대쪽, 왼쪽 발 찝으면서, 오른쪽 발 up. A, 오른쪽, and 왼쪽. 이렇게 네번 걸으실게요. 한번 더. s i c seven, 스텝만, one, N 투 w o N t h r 그래서 이때 디디는 발은 디뎌주고 뜨는 발은 뒤로 이렇게 차주세요. 이렇게 엉덩이 쪽으로 높게 한번더 six, s e v 오 n when, o, o, w h 오케이. 손이 5, N6, N7, 8 오시면 원에 손 부채질 가면서 왼쪽 발 1, 2, 3, 4, 5, 6, 7, 8 갑니다. 이때 오른손은 계속 고정해 주시고요. 이때 근데 같이 이렇게 딸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앞에는 잡아주세요. 그래서 앞에 고정, 가운데 고정해 주시고 1, Two, three, four, f 가주십니다한번더 해볼게요. One, two, three, four, f 네, 잘하셨어요. 이때 조금 더 포인트를 주시려면. 약간 이렇게 건들건들 하시, 하시게 하시는 게 느낌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누워 보실까요? 이렇게 오케이 한번더 five and six one two three f o 왔어요 오시면 자띄어져 있는 왼쪽 발. 다시 뒤쪽으로 디디면서 오른쪽 발을 뒤꿈치를 휙 앞으로 보내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던 뒤꿈치가 앞으로 휙한번더 이렇게 왔어요 왼쪽 발 디뎌주면서 오른쪽 발 하나 하면서 오른손을 위쪽으로 보내줍니다 손만 잠시 해보면 하나 둘인데 위에서 누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팔꿈치 먼저 살짝 이렇게 올려줄게요 살짝 웨이브 넣듯이 그래서 하나 둘하는데 몸도 같이 방향을 틀어 주시면 약간 힙합 느낌이 됩니다 한번더 이렇게 왔어요 봐 왼쪽 발 디디면서 하나 굿 다시 오른쪽 발 뒤로 디디면서 둘 이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발 디디고 왼쪽 발 뒤꿈치를 앞으로 왼손 앞투투 투 오시면 왼쪽 발 가져옵니다 이때 원 방향은 왼쪽으로 같이 틀어주세요 하시면서 오른손을 쫙 펴줍니다 이때는 햇빛을 가리는 느낌으로 펴주세요 대각선 위쪽으로 손목에 힘을 빡 줘서 눌러줍니다 한번더 왔다 왔다 오시면 모으면서 2 2 3 4 이때 시선은 손쪽 같이 봐줄게요 한번더6 7 8 2 2 3 4 5 까지 늘려줍니다 한번더6 7 8 2 2 3 4 5 왔다 6때이 올라와 있는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대로 곡선 그리면서 하 주먹으로 잡아줍니다 이때 왼손이 오른쪽 어깨에 위치해서 잡아줄게요 한번더 2 2 3 4 5 6 t 이렇게. 이때 서 있던 무릎은 살짝 같이 다운해주세요. 구부려주시고, 여기서 확! 잡아주십니다. 이때 몸은 같이 떨어주세요. 한번 더. t 4 r e e four, five, six. 까지. 한번 더. 야, 이거다. 지, 지, 지. 자, one, two, t h r e 오셨으면 s e v e 오른쪽 발을 앞으로 가서 왼쪽 발 맞습니다. 한번더 스텝 시작 오왼 이때 왼쪽 발 도착할 때 같이 박수 좋습니다. 한번더 t w three four five six 오셨다 오른쪽 발 할게요 seven eight 이렇게 한번더 천천히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네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7, 8 왔다! 그러면 손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수건 잡았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몸에 그래서 몸에 붙게 잡아주세요 약간 손목이 보이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옆면보다는 손목이 보이도록 앞면으로 해서 다운업 해줄 거예요 머리부터 들어갑니다 다운 업 옆에서 보시면 머리부터 들어가서 다시 머리로 나와요 굿한번더6 7 8 1 2 오시면 손을 이렇게 이렇게 약간 앙탈 부리듯이 이렇게 두번 저어줍니다 이때도 손목을 앞으로 향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다는 이렇게 여기서 다운 업두번 왼쪽 방향 보고 두번해 주실게요 이때 다리는 같이 왼쪽 발로 찝고 찝고 이때도 몸이 살짝 누워 있는 게 좋으세요 이거보다는 누워 있는 게 그래서 발도 뒤꿈치로 한번더해 볼게요 세븐 에이원투 쓰리 포굿한번더싱 세븐 에이원투 쓰리 포 오셨으면 한번 더. 다운, 업. 이번엔 반대쪽, 오른쪽. 두 번. 이때도 마찬가지로 발 뒤꿈치, 손목, 몸은 살짝 누워서. 한번더 해볼게요. six, seven, e i g o o t 굿. 이렇게 오셨으면, 다음은, 땀. 땀 오른손으로 먼저 땀 닦아 주시고 왼손으로 땀 닦아 주시고 그 다음에 땀이 나면 옷이 붙죠 오른손으로 먼저 옷 떼주고 왼손으로 옷 떼주고 이렇게 한번더두번 왔다 오시면 원투 쓰리 포이렇게인데 스텝이 오왼오왼 오, 왼. 같이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여기부터 해볼게요. six, seven, eight, one, two, 이렇게 오시면, f i 위로. 왼쪽 방향으로 오른손을 한번 올렸다가 and 정면으로 이때 왼쪽 손은 손어리 깔끔하게 잡아주세요 이때 보자기보다는 주먹으로 한번더 1, 2, 3, 4 오시면 바로 5, 6두번 왔다 시작 1, 2, 3, 4, 5 6 i x 고개를 왼쪽으로 두 번, s e v e 와주세요. 목을 그냥 두번 옆쪽으로, 왼쪽으로, 두 번. 까딱, 까딱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더. 두번 왔어요. six, seven, e i g 7 A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파트 원은 끝이에요 처음부터 한번더 해볼게요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a n A one t w 6, 7, x 1, 2, 3, 4, 5, 6, 7, g 2, 2, 3, 4, 5, 6, 7, o 네, 잘하셨어요. 파트 2 나갈게요. 자, 왔어요. five, 왔다. 그러면 위에 핸 a 업 하고 있는 오른손을 이렇게 부채질 해줍니다 해주면서 자 왼발 짚으면서 웨이브 갈 건데 스텝 먼저 해볼게요 1 2 3 4 5 6 7 8갈 거예요 이게 왼쪽 짚으면서 오른쪽 무릎을 up 한번더 오른쪽 지리면서 왼쪽 무릎 업. 이렇게 네번 하시면 돼요. 한번더 씩. Seven, a. One, two, t a. 오케이. 자 여기서 웨이브를 한번더 추가해 봅시다. Five, six, seven, a. One, two, t a. 오케이 okay, 이때 한번더 스텝 왼쪽 짚을 때 오른쪽으로 업했다가 다운 한번더 오른쪽 짚을 때는 왼쪽으로 업했다가 다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더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이걸 네번할 거예요 한번더 five s i One, two, three, 오케이. Okay. 자 이때 손이 이렇게 부채로 내려온다고 했죠. 부채질을 하면서 웨이브 해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Five, six, seven, eight. o 이렇게 한번더 천천히. Six, s 세븐 에이 원투 쓰리 포파시 세븐 에이 오케이 넘어갈게요. 세븐 에이 오셨으면 들고 있던 발을 이렇게 이쪽으로 모아줄게요. 이때 손 먼저 크로스 풀고 위로 업한번더업 이렇게 한번더 천천히 크로스 한번 줬다가 밑으로 한번 풀어요 And 다시 겨드랑이에 붙이세요 그대로 만세한번더 6, 7, 8 1, 2, 3, 4 오케이 이때 근데 방향이 있습니다 처음에 크로스 할 때는 오른쪽으로 업풀때 다시 왼쪽 다시 겨드랑이 붙이고 오른쪽으로 다시 만세할 땐 정면으로 와주세요 그래서 오왼오 오, 정면 해볼게요 식 천천히 오왼오 오. 만세 정면 끝자 왔어요 시작 원투 쓰리 포파식 세븐 에이 투 two, t h 굿.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더. five, six, seven, eight, eight 나가게요. 왼쪽 발 뒤로 오면서 이렇게 봐줄 건데, 손이 다운으로 와주세요. 왼쪽으로 가면서 다운하고 옆에 봐주실 건데, 옆에 봐주실 때 바로 가위. 한번더 왔어요. 8, 1, 2, 와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1, 2, 3, 4, 5, 6 7 x 때 고개 정면 봐주시고 8 i g 때 u 올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8까지한번더 여기부터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A 한번더 five six seven A one two t h 자 여기서 부채질을 해줄 거예요 하나 둘셋 굽신굽신 하면서 부채질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 한번 더. 자, five, six, seven, eight. 오시면 바로 시작. one, t 굿. 오셨어요. 오시면 바로 이번엔 저한테 할 거예요 지금은 다른 누군가에게 부세질을 해줬습니다 다시 저한테 해주면서 다리가 여기서 오른발 짚으면서 다운 할때 무릎 오므려 주시고 아웃 한번 줬다가 한발 떼서 다운 한발을 떼고 오므려 주세요 이렇게 한번더스텝 해볼게요 오른쪽 발 디디면서 무릎 오므려 주시고 다시 일어났다가 한발 떼서 왼쪽 발 떼서 무릎을 오므려 주세요 굿 빠르게 한번 해보면 원투 이렇게 됩니다 한번더 오른쪽만 세븐 에잇 원앤투굿자 여기서 그러면 다시 왼쪽 발 디디면서 five and six. 오케이 한번더 오른쪽 발디디면서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오케이 잘 왔어요.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손이랑 같이 양손이에요. two, t w 와주시면 됩니다. 한번 더. seven, eight. one, two, t 오케이. Okay. 자, 오시면, 오른쪽 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져오시고, 손을, 오른쪽 손은 턱에, 왼쪽 손은 받쳐줍니다 방향은 왼쪽 대각선으로 봐주시고 여기서 이제 뒤로 쿵쿵 눌러주실 거예요 몸을 뒤로 쿵쿵 한번더 시작 5 6에 끝이 납니다 오케이 8부터 가볼게요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5때 바로 대주시면 돼요 벽이 있다 생각하시고 두번 쿵쿵 쳐준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여기부터 6, 7, 8, 2,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파트 2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five, six, seven, eight. 왔어요. 시작. one, two, three, four, five, three, four, f i v 네, 파트 2 처음부터 해볼게요. five, 왔어요. 시작,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 o u 네. 이렇게 하면 파트 2까지 끝입니다. 자, 파트 1부터 2까지 한번 천천히 이어볼게요. five and s 기억하시죠?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 and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 seven 4 5 6 7 t 1 w 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t w 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세븐에잇 오케이. Okay. 조금 더 빠르게 가볼게요. 1 2 3 4 5 and s and seven eight.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 i g h 네. 여기까지 s 머 헤이트 튜토리얼은 끝입니다. 노래에 맞춰서 하는 풀 영상은 바로 여기!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씽씽씽씽씽!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빠이!